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언박싱을 위해서 켰습니다 자, 제가 언박싱 할 것은 이게 들어올 줄 몰랐는데 아이패드, 저는 폴리오, 그리고 애플펜슬, 애플펜슬 팁까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열어보려고 해요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떼면 되죠. 아 드디어 아, 뜯었어요. 자 이제 뜯었으니까 오도가도 못하고요. 자 아이패드 프로 11 3세대입니다. 들어서. 음, 가볍네요. 느낌 첫 느낌은 되게 가볍고 어, 스페이스 그레이. 제가 핸드폰이 스페이스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자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자,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음 처음에 이제 사용설명서 사과. 사과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옆에다 두고요 그리고 어, 다행히 충전기가 따로 들어있어요 네 C타입으로 되어 있고 자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어 이렇게 실이 되어 있구나 <웃음> 이렇게 씰이 되어 있고요 여기 끝에 충전하는 건가 자,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전원 버튼 여기를 꾹 눌렀더니 켜졌구요 77%가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어 대한민국 자, 그동안 저는 애플 펜 한번 뜯어 볼게요 살짝 무게감이 있고요 제조년월일은 2021년 7월로 되어있어요. 드디어 설정을 마쳤습니다. 오 여기에 딱 붙이니까 애플펜슬 시작하기가 나왔고 애플펜슬이 몇 퍼센트가 지금 되어 있는지 충전이 크게 여기 딱 나왔다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어, 된다. 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자, 이번은 애플 펜슬 팁입니다. 이게 네개 세트가 들어있어요. 얘를 끝을 돌려서 이걸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대망의 키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로 구매를 했어요. 중간 타협점으로 저는 폴리오를 샀고요. 짜잔! 어, 굉장히 가벼운데요? 엄청 가벼워요. 오. 무광입니다, 무광. 그 마크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오, 이렇게 키포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위에다가 얹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터치감 먼저 볼까요 어, 소리가 굉장히 안 나고요 부드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 각도로 될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 딱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 붙는 안정감이 있어요 음. 키보드가 너무 귀엽고, 가벼우면서 키보드가 만족스러워. 이거를 닫았을 때는 어떤지. 자. 어, 닫는 순간 찰칵 하고 그 애플 닫히는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났고요. 하나의 노트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를 뭔가 이렇게 막아준다거나 하는 게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무게는 당연히 노트북보다 훨씬 가볍고요. 이렇게 잠겨있을 때 여기에다가 펜슬로 쓰면 그게 메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9월 5일이죠? 5일. 010. 아이패드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